예전에 제주도 일 때문에 왔다 갔다 걸을 때는 배까지 사왔고 낚시하다가 몇번 죽을 뿐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에 대해서 아파트 실거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예전에 경기가 엄청 좋았는 것은 다알 겁니다. 그거는 다 외국인들, 중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투자를 했죠.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제주도에 투자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잘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와서 투자를 했어요. 영주권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후진국에서도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미친듯이 올려놓고 빠지기를 반복했다는 뉴스들도 저도 많이 접했고요. 제주도 도민들은 그만큼 또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워낙 땅을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에게 팔았는 건물이나 아니면 땅 그런 돈이 다시 한 바퀴 돌았다 뭐그 정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부동산도 하고 건축도 같이 했는데 결국은 갑작스럽게 사드 영향 때문에 제주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난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돈 해결이 되는 사람은 좀 견디고 아직까지 있는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1위가 20년도, 19년도에 아파트가 급상승해서 실제 15억 단위에 연동 센트를파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센트를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가려서 잘 안보이지만 은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제주도 있을 때 왔다갔다 그럴 때는 재건축이 되니 많이 하면서 가격이 많이 요동을 쳤고요 그 주변 일대에도 소위 제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평당 600만원 700만원 하던 땅들이 1200,3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12300에도 실제 시내 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땅을 구입해서 또 원룸을 지어서 쉽게 팔기도 팔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땅 가격을 알고 주택 가격을 아는 입장에서 600만 원 땅이 갑자기 12300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구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마이너리하고 웃기게도 갑자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걸 또 인지를 하면서 구입을 해요.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아파트도 그렇겠죠. 그런데 근데 아파트 가격이 3억짜리가 갑자기 9억 된다고 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그래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웃기고도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상권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뭐 600만원 땅이 1200만원, 1300만원 됐다. 그러면 6억짜리 상가 건물이 갑자기 12억, 13억, 15억까지 뛰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또 쉽게 구입을 합니다. 이유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같으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상가주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죠. 그런데 아파트 3, 4억이 갑자기 9억, 10억이 된다고 해서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그렇게 쉽게 구입하는 사례들은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제주도에서는 실제 또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갑작스럽게 뛴다고 해서 그렇게 구입하지 않을 뿐더러 제주도 도민 경양 자체가 또 대출 받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투자 투기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죠. 제영상에 스킬 족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부동산을 하면서도 왔다갔다 그렸고 물론 거기에 가서 운동을 또 했죠 족구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분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운동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제주도 돌아가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는데 제주도가 좀베타적 이란 얘기를 하지만은 지역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 만나고 어울리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가 올리는 행님들 중에서는 60대 행님들 50 중후반 행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전라도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라도 자체에 또 따로 공을 차고 올리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세히 올려보니까 전혀 그런 끓인김은 없었고 뭐 더욱더 인간미와 정이 좀 많이 흘러 넘친 걸로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보게 되면 은 2위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 1단지라고 해서 예전에 여기가 대한항공 사옥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 대한항공 사옥에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서 땅값이 요동치고 주변에 일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평당 5,600 하던 땅들이 1,300, 1,400까지 거래가 일부되었는데 올 수도비 되었죠. 올 수도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맞은편에 보면은 또뭐 흑돼지 예전에 k b s 있던 자리였는데요. 흑돼지 문점이 들어서서 뭐저도몇번 가봤는데 그렇게 가고 한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주도 처음에 갔을 때는 물론 십몇년 전에 낚시 때문에 제주도는 좀 자주 갔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 놀러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인터넷 보고 절대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도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싸고 맛있는 곳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음식점들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좀 올라오긴 올라오던데 저는 못 모르고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정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물 베린 사례도 많았고요. 일단 뭐 제주도는 얘기할 게좀 많은데 예전에 사실 뭐 코로나 상황 때는 2만원, 3만원이었으면 제주도 평일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거리기가 좋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죠. 자, 끝이 없는데 지금 2위 같은 경우는 2편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00세대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평에 15억이에요 와 이거 정말 제주도에서는 육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주도 도민들은 이런 아파트를 구입을 잘 안하는 편이고요 3위가 노영 2차 아이파크 라고 해서 물러나는 형님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174 정말 적은 세대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갑자기 중국인이 아파트를 뭐 7억, 8억, 10억 주고 사서 유수에도 나온 사례가 있었죠. 여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주도에서는 제일 고등학교 뭐 제일 학군이 좋다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 보면 174세대에 사실 뭐 4위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사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기도 엄청나고요. 개인적으로 뭐그 정도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뭐 형님 보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조언도 하긴 했는데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굳이 뭐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자 그리고 사위가 대림이 피아나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뭐 아는 분이 살아요 아는 분이 사는데 여기도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주변에 제주도 있는 사람들은 또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제 시내권으로 뭐 연동이나 노영동 그리고 신시가지라고 뭐 얘기하는 곳이 이쪽이기도 합니다. 신시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연동과 노연동 위주로 대부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구제주라 해서 시청 부근 쪽이 또권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제주도는 그만큼 타격은 받지 않았던 동네이기도 한데 실제 제주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도 올랐고요 중국인들 때문에 그리고 뭐 영어마을 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 드린 적도 있죠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들 원어민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을 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구역리 쪽으로 외국인 영어마을 쪽으로 해서 타운하우스만 해도 신적으로 지으면 기본 뭐 10억 12억 13억 이고 아파트 32평 논반대기에 지었는 예전에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실제적으로 뭐 32평 아파트 인껍데기 같은 데도 저도 들어가 봤죠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 보면서 구경도 해 봤는데 그런 아파트가 그냥 9억 10억 입니다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이 동네에 다니는 성형 차들이 대부분 최하가 벤츠 bmw 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논바시고 영어 말 말고 타운하우스 말고는 볼게 별로 없고 낮은 층에 아파트들 좀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죠 이런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와서 타운하우스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뭐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는 사례는 좀 있어도 실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어느 정도 뭐 건축을 하는 분부터 제주도 토박이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보통 여기 아파트 가격대가 2 3억대 뭐 비싸봐야 3 4억대 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급상승 했죠 대부분은 중국이 들 때문에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5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것이 없으니까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4위 5위죠 5위가 하나가 13억이에요 13억 13억 이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큰 거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세 월세 위주로 아니면 간혹 가다가 뭐 매매 거래 조금 되는게 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샵 연동포레 여기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로 거래는 없죠 그냥 12억 이게 다 하고 그리고 중형 에스 클래스 이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 아파트인데 뭐 저도 여기 들어가서 한 보기도 봤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크게 볼게 없어요 여기도 그런데도 가격이 지금 52평에 12억이나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다 미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면 오른 대로 또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파트 신축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 아파트가 뭐 우리가 육지에 있는 아파트들처럼 엄청나게 삐까뻔쩡하고 높고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단 뭐 서울의 4배 정도 크기에 엄청나게 크라 크다고 얘기를 하는 제주도 실시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대부분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 인데 제주시에 한 인구가 한 3분의 2가 대부분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연동, 노영동 아니면 구제주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데 실제 거래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보면은 12월 달 1일부터 거래되는 게도도일동에뭐 24평에 4억, 그리고 뭐 노영동에 뭐 1억 7천, 거의 3억, 2억, 있어봐야 4억, 그리고 에어럽 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갑작스럽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하기나 사실 뭐 이호동 그리고 외도 택지 같은 경우는 비행기 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반야월 정도의 비행기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소음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택지로 또뭐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는데 뭐 이런 쪽의 아파트를 이정도 가격 주고 구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그게 시세가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겠지만 큰 투자 가치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다시피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1억대의 아파트 2억대의 아파트 그리고 구제주 사마 같은 경우도 사마 택지가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개발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택지인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인터넷에 삼아 택지를 치보면 나오고 삼양동 부근의 일대에 엄청나게 택지가 크게 조성이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지 지금 뭐, 대구나 아니면은, 뭐, 어느 대도시처럼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된 것들은 없습니다. 12월 달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11월 달을 보게 되면 12월 달이 뭐, 얼마 거래가 안 돼서 뭐, 그런 아파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 달, 10월 달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봤을 때 8억 연동 해물우 외에 거의 2, 3억대 아파트들만 거래가 됩니다. 뭐 아리아파크 뭐 간혹 가다가 7억대 거래가 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가보면 여기가 중산지역이에요 제주대학교 병원이 있는 중산지역인데 여기 되면은 석기가 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은 여기도 원룸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고 아라아파크 같은 경우도또 아는 형님이 또 사는데요 갑작스럽게 가격이 또 미친 듯이 같이 튀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디에림미 편안을 빼놓고는 나머지 거의 2 3억대 1 2억대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었고 실제 가격 변동은 계속해서 제주도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뭐그 정도까지 보이고 큰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가 않는 동네이기도 해요 뭐 한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거래 자체가 거의 1 2억대 제주 도민들 자체는 크게 비싼 아파트를 선호하거나, 뭐, 이걸 투자 투기를 하는 분들이 성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평생 들어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주도에서 뭐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러지 않죠. 거의 말해서 육지, 육지로 나와서 뭐 대구, 대전, 부산, 서울, 특히 서울 쪽에 어떤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제주도 자체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를 막 구입하거나 아니면 은땅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영어마을 쪽에 뭐 구억리에 논밭대기를 일부러 구입하진 않죠. 갑자기 땅값이 다 뛰었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 도민들은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가격을 올릴 때도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파는 사람들은 그냥 팔았고 나머지 평생 가지고 가는 분들은 야, 너그집 단값 뭐 100억이냐? 우리 집 단값 200억으로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막걸리를 먹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기도 봤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제주도는 밥을 먹으면서 대부분 막걸리 반주를 좀 많이 해요. 제주 막걸리가 저도 먹어보니까 멀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주도는 제가 뭐 워낙 한몇년 동안 수시로 왔다 갔다 그렸기 때문에 뭐 손바닥 보셨이 바삭하게 어느 정도 편이고 그 제주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좋았던 곳들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는데 제주도는 뭐 수시로 놀러가는 사람들은 놀러 가지만 또 제주도 한번도 안 가봤는 분들은 또안 가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주도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세컨 하우스 정도로 저렴하게 하나 구입하는 것은 몰라도 투자의 가치는 지금 입장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을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